경기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백지신탁에 대해 물어봤습니다. 부동산 백지신탁제란 고위공직자가 실거주를 위한 필수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소유를 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 경기도가 지난 25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%가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동의한다고 대했습니다 이중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46%고 대체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24%였습니다. 반면 별로 동의하지 않거나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응답은 27%에 머물렀습니다. 또한 정부의 7.10 대책 이후 경기도 주택가격에 대해서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절반에 못 미치는 46%에 불과해 변화가 없거나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7.10 부동산 대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39%,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36%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케이스탯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,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%에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 1포인트입니다 KMB경기채널 조종호입니다.